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78th love letter 모든 일에, 때가 있어. 모든 일에 때가 있어 life is hard but there is a time and a place for everything life is hard but there is a time and a place for everything uh, 전도서 팔장육절 인데요. 클 e c c 스라고 l 죠영 e 로 i a s t e s 라고 하죠. 영어로 어, 전도서 장을제4 요거 녹음하기 e 전에 방금 찾아보2까 o 42nd 러블레 e 에서 t 도서4 2 비슷한 내용 e 다루었더라 r 요 이게 작년 o 1월 8일 날다루었었네 n d l 간이 e 무 빨리 가네요. 올2 9월 v e l 2 2 5일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때 두 달만에 그걸 녹음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음 같은 구절을 뭐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구절은 아닌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시죠 어, 저를 이한 기도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걱정하는 것들이 해결되고, 뭐, 제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기도를 해주셔도 좋은데요.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그래서, <웃음> 진짜 그게 저의 정체성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나, 뭐, 좋을 때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어떤 정말 끈끈한 사랑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 그 부분을 기도를 잘 해주시도록 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해서 음, 사고를 치지 않도록 <웃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오늘 그 8장의 6절에 그 제가 영어로 읽었잖아요 7절에 CV 기준으로 그러니까 6절이 Life is hard but there is a time and a place for everything. 어, 최근에 영어를 못하시는 저의 어머니가 또 이걸 구독자가 되셨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어, 네, 그뭐 영어는 못하시지만 굉장한 어, 한국말을 달변가이시기 때문에 예, 어머니 듣고 계시면 예, 좋아하시겠네요. <웃음> 어, 맨날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립 서비스라도 여기서. <웃음> 어, 네,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 해석하자면 인생이 life's i hard. 예, 인생이 참 고단하죠, 힘들죠. 그래서 영어에서 hard라는 단어와 tough라는 단어가 원어민들이 약간 그 hard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힘든. tough 는 정말 부정적으로 지긋지긋하다 life is tough 예. 정말 사는게 정말 지옥이다 이럴 때 쓴다 그런데 여기는 hard 가 나왔네요 어 저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웃음> 제가 영어 원어민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 듣고 읽고 뭐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이 어렵지만 but there is a time, a time. 어떤 때가 있다는 거죠 예. uh, a n d a place, 어떤 장소가 특히 place, 는 어떤 지정된 장소 그런 느낌이 있죠 예.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가 for e v e r y t h i n g 모든 것들에 매사에 있다 7절이 though no o e e c a n l e l l t h e f u t u r e t h o u g e c e a c e a l l l e e 예 아무도 미래를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이곳이 어떻게 보면 참 애잔합니다 인간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여기서 시작되죠 모든 것에는 분명히 정해진 때와 장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펄쩍 뛰고 환장할 일이죠 8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We cannot control the wind or determine the day of our death. We cannot, 우리가 할수 없다. Control the wind. 바람을 컨트롤 할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조차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 저는 바람의 무서움을 사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없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카페를 하게 되면서, 제한 14개월 차 카페를 운영한 게 되는데, 뭐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바람을 제가 무서워하게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제 카페가 3층에 위치합니다. 예. 3층에도 카페라는 사람이 있네요. <웃음> 저예요. 예. 3층에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음, 3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테라스가 있는데 어닝이 쳐져 있습니다. 음, 어닝을 이제 또 태풍이 오고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 몰아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창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하여튼간 보기에는 예쁜데 비가 들이칠 수 있고 어, 바람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예쁜데 이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특히 바람이 많이 불면 어, 화분이 막 날라간 적도 있고요. 작년에도 예, 간판이 떨어지려고 한 적도 있고요. 특별히 큰 어닝이 핑크색 어닝이 큰 어닝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바람이 너무 막 솟구쳐서 불면 진짜 거의 꺾어지, 벽에서 떨어질 정도로 꺾여, 꺾여질 때가 있어요. 보기에 굉장히 불안하죠.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찰을 하면서 바람을, 바람이 이제 풍속이 올라가고 태풍이 영향권에 든다고 하면 이게 신경이 엄청 쓰인다는 거죠. 최근에도 굉장히 강풍이 왔었잖아요. 태풍이 한두개 지나갔잖아요. 여행권, 수도권에 서울에 그때 제가 어닝을 정말 철물점에 가 가지고 어, 막 등산할 때 쓰는 또는 빨랫줄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거를 사서 가장 두꺼운 거는 아닐 수 있는데 매우 두꺼운 거를 사서 이제 어닝과 그 난간 철로 된 난간이 있는데 거기를 뭐 매 겹으로 묶어 놨는데도 바람이 어찌나 그걸 흔들었는지 그 다음날에 이제 아침에 자고 오픈 시간에 가보면 그 매듭으로 정말 매듭을 막 다섯 번, 여섯 번 묶어 놔도 그거를 바람이 흔들어가지고 정말 이게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묶어 놓은 그 길이가 참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저는 이 말이 진짜 피부에 와닿아요 예. we cannot control the wind. we cannot even control the wind. 바람조차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or 그 다음은 더 충격적입니다. or determine the day of our death. 내가 언제 죽을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말 대단한 얘기 아닌가요? 너무나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예. 어, 혹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내가 내 손목 걷고 내가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내 결정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음,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죽을 수 있다면 어, 죽을 수 있겠죠 죽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결정이라고 뭐 인정해 주, 도여, 줘야 될것 같지만 훨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지만 죽고 싶어도 참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예. 주위의 도움으로, 또 신의 특별한 그런 도우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거겠지만. 그래서 하여튼간 어떤 인간도 자기가 태어날 날과, 즉, 시작, 자기의 존재의 시작하는 날과, 자기가 죽는 날, 자기의 존재가 이 지구상에서 끝나는 날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렇죠? 아, 커서가 왜안 들어가지. 아, 죄송해요, 여러분. 미고. Just a minute. 잠시만요. 네, 되네요 음. 예. 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하게 된 데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오래, 한 1년 정도 기도해오면서 걱정하던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잘 안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전문가인데 어, 아직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넘어간, 넘어간 상황이고 어 다행히 저보다 전문가이신 그 분야의 분이 어 하여튼간 전문가요 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진짜 전문가요 그분이 하여간 많이 좀 조언을 해 주시고 자기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 그분을 믿고 제가 믿을만한 분이에요 예 네, 그런 분야에서 그런 경력이 있으시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막연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뭐 뭔가 했든간 좀잘안 됐지만 또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어 그런 조력자로 전문적인 조력자로 인해서 그런 또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좀 힘든 아무래도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1년 이상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뭔가 자꾸 덜뜩덜뜩 안 되니까. 그래서, 음, 인터넷에서 우리 유튜브에, 뭐, 여러분, 킬링타임 하기도 좋지만, 정말 좋은 설교자들, 국내와 해외의 설교자들의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평상시 많이 듣지 않았던, 최근에 또 제가, 아, 이분 정말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목사님 설교가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MBC 여러분 보도 국장이었죠. 예, 그리고 MBC 사장이었고, 또 오늘의 교회, 오늘의 교회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분이 조정민 집사님이라고 그때는 불렸던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의 교회라는 곳이 이제 방송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조금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찾아보니까 51년생 이시더라고요 어, 근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여러가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 음, 건강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51년생인데 훨씬 젊어 보이셨고 뭔가 이 모르겠어요 영혼이 맑아서 그런지 어, 굉장히 뭐 청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연륜을, 연륜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정말 제가 또 하나의 멘토로 삼고 싶은 또 저희 사무실 근처 강남 쪽에 제 사무실 강남역 근처인데 이분 신사역 근처에 어떤 지하의 그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그 베이직 교회라고 그러니까 기초로 돌아가자 그래서 베이직 교회 예. 어... 그서 거기를 담임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논누리교회 예. TV, CGN TV인가 거기에 이제 사장으로 또 일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의 설교나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강추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 정말 균형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가 제 싫어하는 게 말의 성찬이란 말이에요 말의 향연, 말의 성찬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막 번드르르한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는 그런 설교나 어, 강의를 매우 저는 싫어합니다. 예. 그러나 말이 조금 어눌해도 정말 먹을 게 있는 설교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웃긴데 감동이 있고 제가 배우게 되는 그런 설교들 저도 뭐 찾아다니는 목마른 영혼인데 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보석 같은 어,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교만하게도 아, 이분은 평신도로 오래 있었으니까 설교를 잘 못하겠지. 이런 교만한 생각이 제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들을 클릭해서 들어볼 만한데, 어...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웃음>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예. 그 이분의 설교를 들을 때가 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데 저는 정말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뼈를 때린다고 그러죠. 예. 아, 어떻게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실까 아, 뭐 저하고 또 코드가 맞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오늘 또 얘기를 자꾸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음,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성경구절을 택하게 된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분이 왜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고 와 닿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빠한테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럼 아빠가 그거를 들었다 그리고 사주지 않을지 뭐 장난감이 너무 많은데 계속 사달라고 하면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아예 교육 차원에서 아니면 어. 언제 사줄지 지금 당장 사줄지 아이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면 아니면 뭐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곧 있으면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그때 사줄지 그럴 때는 이제 웨이트 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사주는 거는 당연히 예 쓰고 예 필요가 없다 너에게 너의 욕심이 다 노우 노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기도응답은 예스와 노우와 웨이트가 있다 이런 얘기는 뻔한 얘기를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아이와 아빠의 얘기를 하면서 정말 명언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는 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걸 들었으면 이미 그게 응답이다 이렇게 <웃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좀 전에 예를 들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맞지 않나요? 예. 하나님 능력이 너무 충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들처럼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 안 하시는게 아니라는 거죠 예. 아,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때를 결정 하시는 거죠 들어준다 그러면 right now 바로 지금 일지 아니면 또 시간이 흘러서 일지 이거를 인간 어느 누, 인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전도서에서 어, 솔로몬 왕이 그 지혜 가장 지혜롭던 솔로몬 왕이 마지막 여기 8절 뒤에 보면 웃으면 안되는데 웃기까지 기 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공감이 되고 예. 그러니까 자기가 밤낮으로 잠도 안 자가면서 이거를 자기도 알아보려고 했으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신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인간으로서 아무리 지혜로울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신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리스펙 할 수밖에 없는 또 신을 fear 때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신의 사랑을 받은 인간이지만 인간 본연의 자세로 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또 시, 신의 사랑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때로 기다리고 노 라고 할 때는 또 그것을 수긍하고 예스라고 하실 때는 또 기뻐서 감사하고 이런 어,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고 할수 있죠 음. 어,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또 우리가 와닿는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Good citizens are treated as criminals, while criminals are honored as though they were good citizens. 제가 솔직히 억울한 것과 비슷한, 저는 되게 와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량하고 착한 시민들, 갑자기 마피아 게임이 떠오르는데 선량하고 착한 시민들이 criminals, 범죄자, 마피아 게임에서는 마피아처럼, <웃음> 범죄자들처럼 죽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 어,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while, 또 범죄자들은 막 사기꾼들이나 이런 범죄자들은 as though they were good citizens. 자기가 선량한 시민인 척 자꾸 연기를 하고 꼴값을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죄송해요. 제가 너무 <웃음> 감정이 들어갔죠. <웃음> 예. 진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쇼를 한다는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5절 후반부에 보면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to enjoy our food and drink and to have a good time. There is nothing better. 예, nothing better. 이거 옛날에 되게 유명한 곡 제목 아닌가요? 더 좋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보다요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예, 우리 음식을 또는 우리의 음료를 잘 먹고 마시는 것보다 어 저는 이런 것을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어져요. Then 그러면 우리가 잘 좋은 사람들하고 잘 먹고 마시고 열심히 물론 일하다가요 이 이것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축복이라는 거죠. 사실 제가 카페를 시작한 이후도 좋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하여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뜻대로 다 되지는 않았으나. 또 그런 시간들을 간간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맙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 카페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이 100회 녹음할 때 코로나 많이 사라지면 또 우리 구독자들 한번 초대할게요. Then we can make it through this troublesome life that God has given us here on earth.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과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through가 관통하다는 뜻이 있잖아요. through this troublesome life. 이 정말 트러블들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음, 아. 어... 저희 카페 얘기를 또 하면 우리 카페 알바생들하고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 매출이 안 나오면 안 나와서 기죽으면 안 되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고요. 매출이 잘 나오면 또잘 되니까 먹습니다. 때는 회식도 하고. 예. 어 그래서 우리 카페 알바생들이 어 우리 식사 시간에 만족을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되게 웃기는데. 예. 그래서. 밖에서 제가 있다가도 뭐 이렇게 제가 가야 될 시간이 되면 밖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 우리 알바생들 밥 사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자꾸 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그알바생들참 좋겠다고 예, 좋죠. 예. 어, 다른 부분에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예, 우리 식사 시간으로 제가 모든 불만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매니저급에 우리 정말 어, 요즘에 또 음료 업그레이드에 빠져 있는 예, 인테리어를 마치고 음료 업그레이드에 빠져 있는 우리 매니저급 홍대 비대생그 알바생 얘기 자주 하죠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생일날 쓴 편지 내용 중에서 제가 어, 감동도 받았다고 랬잖아요 근데 웃겼던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 지난 1년간 다양한 것을 많이 먹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웃음> 이제 행복하다고 예. 많이 먹은 거를 자기가 많이 먹었음에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제가 약간 푹 웃겼어요. 예. 어, 아마 내일도 저는 카페에서 즐겁게 어,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수업을 주로 직장인들 가르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강남쪽으로 넘어서 수업을 하고 이제 낮시간에 음, 카페에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도 즐겁게 하다가 맛있, 맛있는 거를 먹을 것을 예상합니다 예. 아까도 제가 샤워를 하면서 아, 내일은 어떤 간식을 사갖고 하면 우리가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려주셨어요 예. 우리 알바생들이 앙버터라는 빵을 굉장히 열광 하더라고요 예. 내일은 앙버터를 우리 근처 어느 그 베이커리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고가서 아니면 저희도 좀 연구를 해서 앙버터를 만들어 보든지 예. 아 여러분 근데 사실 이런 시간이라도 없으면 삶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음, 오늘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23분이네요 오늘은 제가 일찍 좀 마칠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기도 부탁했던 거 음, 그리고 저도 제가 여러분 구체적인 상황들 다알수 없잖아요 근데 어, 우리 이 전도서에 나왔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여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일도 많고 또그 와중에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좋은 시간을 또 가지면서 힘을 얻는 그런 반복인 것 같습니다 예,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웃음> 어,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이미 신의 선물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또 아까 우리 조정민 목사님 그 들었던 너무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잘 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신께 우리 솔직한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어,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고 예, 반드시 예스건 노건 웨이시건 응답을 하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